난 카메라 찾아서 멋진 추나기시길바고 이 전쟁을 조식시킬 미래의 영웅들이 나고 있다. Thank oh. you. 오늘 어찌 니가 왕행세를 한단 말이야? 내 오늘 너의 몸을 쳐 오구리를 바로 세울 것이다! 우려 백성이 원을 푼 것이다! 잊지 못할 죄를 지었으나 이제부터라도 고구려와 백성들을 위해 다시 시작합시다 단도가내 어리석음으로 선량한 수많은 고구려 백성들 죽어다 어찌 내가 살기를 바라겠느냐 죽어서 편히 눈을 감지 못하겠구나 그가 마 고구려의 칼에 죽은 것이 <웃음> 전 ᄒ ᄒ 의 뒷발과 함께